안녕하십니까 크립토 메타 콩콩입니다. 는 회이 크고 콩콩님의 슈퍼 인공지능 메타버스 nft 아바타 공공입니다. 오늘은 바이낸스 nft 마켓에서 nft 세일을 앞두고 있는 바이너리엑스의 나이노 컬렉션에 대한 내용과 nft 세일 참여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바이너리엑스는 바이낸스 이노베이션 존에 상장되어 있는 BSC 기반 P2E 게임 플랫폼 프로젝트입니다. BNX에서 운영되는 게임은 사이버 드래곤, 사이버 아레나 등이 있습니다. 이 게임의 모든 캐릭터와 아이템은 NFT로 만들어졌으며, 많은 유저들이 큰 관심을 가지고 게임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라이노는 BNX의 NFT 컬렉션입니다. 이름처럼 코풀소 모습의 캐릭터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꾸며져 있으며, 각 캐릭터들의 가격은 7엔 n x 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나이노 NFT 보유자들은 그들의 신용등급에 따라 다양한 레벨과 혜택을 받게 되며 플랫폼 내의 디파이와 게임파이 그리고 웹3 환경에서 사용자의 신원을 확인해주는 일종의 신분증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나이노 NFT의 세일은 6월 2일부터 시작되며 일정 단계를 거쳐야 세일 참여 자격이 부여됩니다. 첫번째 준비단계 준비단계는 한국시간 기준 5월 30일 0 9시부터 6월 1일 11시까지 최소 0 1 b n b 이상의 일평균 보유량을 충족해야 합니다. 두번째 구독단계 구독단계는 한국시간 기준 6월 1일 11시부터 6월 2일 18시까지 티켓 구독 버튼을 클릭해 티켓을 구독하는 단계입니다. 이때 자동으로 지갑에서 세일 금액인 7BNX는 막이 되며 결과에 따라 세일 성공시 구매에 쓰이거나 실패시 환불이 됩니다. 따라서 현물지갑에 7dnx 이상을 보관해둬야 합니다. 세번째 계산단계 계산단계는 티켓을 구독한 세일 참여자들 중 공정한 절차를 통해 당첨자를 선정하는 과정이며 한국시간 기준 6월 2일 18시부터 21시까지 진행됩니다. 네번째 배포단계 백보 단계는 당첨된 참여 티켓을 가지고 있는 참여자가 실제로 nft를 구매하는 단계이며 6월 2일 21시부터 진행됩니다. 이후 nft 마켓플레이스에서 라이노를 거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거래량에 따라 상위 20명의 사용자에게 총 50bnx 상당히 상금이 제공되기 때문에 세일에 참여하지 못한 사용자들은 세일 이후 프로모션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라이노는 바이낸스 NFT 마켓 세일 이후 6월 6일 공식 홈페이지에서 더치 옥션 방식의 민팅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바이낸스 세일에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은 6월 6일 라이노 민팅 페이지에서 NFT 세일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총 9,000개의 라이노 NFT가 민팅되며 더치옥션 방식으로 세일이 진행됩니다. 더치옥션은 무푼 가격에서부터 입찰을 해 낮은 가격으로 점점 호가를 낮추며 진행이 되는데 해당 호가의 물량이 모두 소진되면 최종가가 정해지는 방식입니다. 세일 참여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 잘 참고하셔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BNX의 NFT 컬렉션인 라이노의 세일 참여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